베이컨, 카페, 카페랑 허니몽 허니몽 자몽, 카페, 차가운거 좀 드셔봐야겠지 아이스, 핫, 핫 알바 끝. 알바 끝. 끝. 저희가 작게 나가라도 이렇게 저희 활동에 열심히 응원해주신 참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쭈요. <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행복하시기만 하면 저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싶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진짜로 시작했어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네, 아직 안 손주는 게있데 열심히 해서 <목소리> 갑자기 저희 다같이 네, 할수 있어서 노력을 하고 싶어있어 <목소리> 네, 본격적으로 시연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저희가 시작 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이거를 각자 3개씩 모아 가지고 질문을 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힘들고 지칠 때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VS 아메리카노, 달달한 한쪽도. 어? 형이 아니야. c 에서 아, 근데, 형이딱팠것아 아, 맞어. 저는, 얘두 개가 있습니도 좋고. 아, 이스 아메리카노는 저희, 우리 둘 중에 정확히 만든. 오이오아니 아니, 리카트도 만든 거 아니야. 아, 그, 어? 다이로? 달달한거 얼마나 쓴 네, 거를 달콤 커피에서 왜 달콤한 거 맛있고? 왜아콤리카노 이거 쓴거 없고 한약도 아닌 달콤 <목소리>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티나요? 왜 달콤 네. 커피에서 달콤한 게 맛있지 않을까요? <목소리> <달콤한 목소리> <게 맛있지 않나요? 목소리> 시우리 꾹꽃도 주신 꾹꽃도 아, 예데 1일 시공 찍어보 정말 대스타들만찍는 네, 그죠? 그거 제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되게 유명한. 네, 음, 네 아이 못 이름은 다와 아실만한 분가요 칸타. 아. 아, 아어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좌표 쭉 가져서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그리고 여기로 오면 돼. 오빠 이여자 누구야? <웃음> 오랜만에 봤는데 눈 되게 낯설었다이가 <웃음> <네가> 그냥 커피라면 <웃음> 이 사람은 <웃음> 발곡 <발꼬> 커피 <웃음> 이제 짧은 거 하나가 기억나요? 작은 거? 오? Yeah. Yeah. 아아 가장 자중한 자중한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부드럽게, 세상에서 제자은 카페 모두. 정말 그까지 말할 수 없었다. 스 가운데 날인데, 가나가 와. <웃음> 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웃음> 그리고 일단 시윤이 먼저 네. 소감을 드리말 어, 이렇게 팬미팅이 끝나고 작게나 말하고 미니 팬미팅으로 저희가 팬 여러분들께 옆이 멘트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알코 커피를 이제 마실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 달콤한 커피? 하는데? b g c 가생긴나는 느낌 네, 여러분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날씨 계속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게나가 네, 준비할 때받으려고 때까지는... 네! 주세요 그시에서들이고 이런 자리가 더많이나을수있고 저희 더열심에서예 빨리 다시 돌아올 수있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서 너무너무 너무 반가웠고 또 금방 볼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아, 맞아 맞아 아도 하고 싶은데 많이 있어요 내가 배경통을 이용할 때. 내가 뭐하나, 심한데, 심한데. 뭐하나, 배통을 이용할 때 항상 두 명씩 찍거든요. 뭔지 알아요? <웃음>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2번, 1번 하겠습니다. 3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니다 요즘에기얼 와이파이가 나드대요